영어 어렵죠 특히 20년을 미국에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관사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과 그리고 다음에 찍을 영상 즉두개의 영상으로 숙제 같이 해결되지 않던 관사들을 명쾌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이름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관사는 예외예요 관사는요 이 관사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이름은요 영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영어로 관사는 article이에요 자 근데 article 하면 관사가 먼저 떠오르지 않고 기사, 논문, 물건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관사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맞아요. 이 아티클의 원래 속 뜻을 이해하면 쉽게 이어집니다. 자, 아티클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자, 아티클은요. 뭔가를 알려주거나 혹은 보여주려고 꺼내는 행위와 관련되면 전부 다 아티클이에요.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? 신문기사, 잡지기사 왜 아티클로 쓰는지? 논문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물건이라는... 아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, 자 이건 뭐냐면 보여주려고 꺼내진 물건이면 아티클이라는 단어로 쓰셔도 돼요. 그래서 the articles are displayed. 물건들이 전시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럼 관사도 같은 뜻일까요? 자.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좀 학술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감은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말에 없는 영어식 사고를 조금 더해 보면 영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. 자, 그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는 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. 뭐좀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론과 좀 가깝긴 하지만 자, 뭐 그런 이야기는 뭐. 빼도 되고요. 영어식 사고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뭘로 나눠져 있냐면요. 단어의 세상과 실물 세상, 즉 형태가 존재하는 세상이 분리가 돼 있어요. 우리말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. 근데 영어에는 그게 있어요. 자, 그리고 아티클이라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해요. 단어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도록 혹은 알게 하도록 꺼내는 게 아티클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컵 단어의 세상에 있어요 컵은 컵이 없는 거예요 단어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티클을 붙여줘야 진짜 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관사의 역할이에요 컵 이런 식으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컵은 그냥 컵이 없는 거고요 컵해야 컵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? 자, 그래서 즉, 어는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. 아무거나 하나. 그리고 우리가 이 관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었냐면, 이거예요. 있어 라는 뉘앙스를 만들어줄 때. 그러니까 그냥 관사의 뜻은 있어가 될 때도 있어요. 이렇게 좀 확대되는 게좀 어려웠거든요. 근데 오늘 한번 다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. I have a question. 자 질문 눈에 보이나요? 안 보이죠. 근데 질문이 있어 라고 해서요. 그 뉘앙스를 좀 만들어주고자 하는 필요가 있을 때요럴때 때 어를 붙여줍니다. 자즉 question 없죠. 눈에 안 보이는 거죠. 그런데 관살 붙임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존재감 있다 라는 그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어가 확장되는데 요게 좀 그동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걸 오늘 한번 정리를 끝까지 해볼게요 자 I have a question 자 I have a headache 자 두통이래요 자 눈에 안보이지만 있다 라는 뉘앙스 만들어주면 조금 더 좋겠죠 자, 문법적으로 는 사실 예전에는 틀렸겠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문법이 된거예요자 I heard a humming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,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어를 붙였어요. 자 다음 예문을 한번 볼게요. 자 학창 시절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. few와 a few의 차이. 자 few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. 거의 없다. a few는 조금 있다. 그런데요. few와 a few의 그 한국말로 바꿨을 때 차이가 뭐 크게 느껴지세요? 안 느껴지죠 여기서는요 그냥 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느끼시면 돼요 뭐냐면 관사가 없으니까 few people like me 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없다는 뉘앙스예요 자 그리고 a few people like me는요 그냥 있다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이런 거예요 즉 여기서는 단어적인 의미로는 맞아요. 그냥 few people like me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고 a few people like me는 조금 있어지만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그게 아니고요. 있다, 없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. 즉, 어는는 few 앞에 붙은 거예요. people과 전혀 상관없이요. 다음 비슷한 예문 하나 더 볼게요. 자,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영화 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어, 나돈 없는데. 아니면 어나돈 있어, 갈수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그 위와 아래에요 자 I have little money 돈 없다 에요 관사 안 붙여서 자 I have a little money 관사 붙여서 요돈 있다 에요 물론 단어적인 의미는 돈이 조금 있다지만 이 문맥에서는 충분히 있다 에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즉 money 앞에는 원래 관사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a little 쓰인 어는요. 그냥 리틀 앞에 붙여서 존재감을 나타내 주는 것 뿐이에요. 자 조금 더 가볼게요.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요. I'm a Korean이 맞을까요? 관사 없이 I'm Korean이 맞을까요?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다 맞아요. 근데 여기서는 관사에 있고 없음에 따, 따라서 뉘앙스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위에 걸 많이 쓰겠죠 관사를 붙여서요 자, 뭐냐면 여러 사람 중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니까 I'm a Korean이 맞아요 그런데 아래는 언제 쓰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, 일본 제품 잘안 쓰죠 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,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, 근데 누가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요즘 일본 제품 쓰니? 그랬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음, 나 한국 사람이거든. 이런 식으로요. 그때는 한국인의 어떤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좀 개념적인 거, 정신적인 거,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. 그때는 관사 없이 I'm Korean 하는 게더 어울리는 거예요. 자요 정도만 이해해도 어는 다 알아 이렇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예, 입에 밴 거랑 은또좀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즉 아티클의 영어식 감각 만들기 연습이에요 자 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발음에 상관없이 자신있게 소리 내자고 했죠 자 바로 그 시간이에요 자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. 다음 그림을 보고 이 단어를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뭐죠? 벤슬이죠. 그런데 벤슬를 하실 거예요. 관사 붙여야 될까요? 안 붙여야 될까요? 자, 그림이지만 실물이 존재하는 거예요. 눈에 보이잖아요.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 습관적으로 이런 모양이면 관사를 꼭 붙여 보세요. 어떻게 하라고요? 어? i 서 그죠? 자 다음 그림도 자 소리 꼭 내셔야 돼요.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. 작은 소리도 괜찮아요. 자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영어로 소리를 내보세요. 단어만요. 뭐죠? 맞아요. 카예요. 어를 꼭 붙이셔야 돼요. 다음 a dog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. 자 다음 a girl 자. 카드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식 사고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. 이 짧은 연습만으로도요. 자,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. 다음 그림을 한번 보고요. 이번에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.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There is boy. 자,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을 거예요. 뭐냐면 첫 번째 부류는 There is boy 하고, 어, 어, 뭔가 어색한데?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. 아니면, 그냥 얼렁뚱땅, 무의식적으로, There is a boy 라고, 어가 없는데도 억지로 넣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자, 둘다 영어식 사고가 생긴 거예요. 자, 다시 말하면, 이 자리에는 어가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. 이게 영어식 사고예요. 앞에서 우리가, 왜 어가 붙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약간만 연습을 해도 이런 영어식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어민들도 이렇게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요 그냥 들리는 둥 마는 둥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뭐 y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은 앞에 것보단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겠죠 A few people like me 이런 식으로요. 아니면 I have a little money 이런 식으로. 자 결국 아티클이라는 건 결론은 이렇게 단어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실물 세상으로 꺼내는 거라 그랬어요. 그래서 한번더 요약을 하면 어는 여러 개중 그냥 하나를 얘기할 때 쓰고요.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어려워했던 건 뭐였냐면 네, 없는 거. 혹은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있다라는 뉘앙스를 만들어 줄때 어를 붙이는 게 조금 헷갈렸었던 거예요 얘는 얘만 이해하면 관사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어 이번 영상은 이런 종류의 영상은 이제 이 영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, 이 우리가 만든 보글리시라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어서 어, 책을 보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어, 이제 좀 키워드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 보글리시는 뭐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의 약간 이 영상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만들어서 좀 써볼까 합니다. 아,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, 희망이라는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. 뭐, 보글리시를 보고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. 아니면 보글리시를 공부하고 희망이 실현됐어요.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 끝날 때마다 이렇게 뭐, 바이, 뭐, 뭐, 안녕히 계세요. 뭐, 이런 말보다는 그냥 이 말로 항상 영상을 마무리 하자,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,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보글리시란 희망입니다.